바쁜, 바쁜 날인데요 오래 당근마켓 오래 거래 두 건이 있고 나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촌 형이 파주에 대형 카페를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볼 예정이에요 할말 있나요? 출발 음,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집에 가서 다시 개그맨들이나 예능하는 사람들 누가 있다가 있어? 거의 뭐 강화도 바다가 온거 같네 그러게 바다인 줄 알았어 어, 진짜 중 1위로 오 여기에요 어, 보일이형어 진짜? 이렇게 해봐 먹겠습니까배는안좋을것같 아서, 아까 저 판자 가서 끌수 있는 거 맛있다. 그거 진짜 맛있 어？나 그때그 영종도 가서 피스타 치고 먹 었었 잖아. 그거랑 너무 비교돼 크림이 진짜 맛있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네? 눈높이에서 그냥 벚꽃을 감상하는 어, 사람은 사람이 많은데 그냥 옹기정기하고 아기자기하고 좋아 보여 아 범데기 좀 먹고 싶긴 하다 여기 왜 이렇게 나? 왜여 이쁜데? 근데... 음, 보 이쁘다 아, 뭐야 또 영상이잖아 아, 당근거래 미션 완료 오, 뒷좌석에 딱 들어가네요 오늘 이 류나 바운서를 나눔을 받으러 갔더니, 영유 방지 쿠션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옷과, 뭐야, 저거, 턱, 턱바지, 쪽쪽이, 양말, 접병. 이거는 무슨 음료수에다 끼워서 쓰는 거라는데? 이거랑? 이것도 뭔가 통을 주셨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거랑. 모유 저장 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새 건데 해주셨어요. 정말 뭔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저것은 3만 원 주고 가져온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 한 짐이네요. 한짐 이렇게 뭐가 많아시다니 오늘은 월요일이고 저는 지금 외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일정은 친정집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청첩장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친구들 약속은 저녁 약속이어서 저는 점심은 친정에서 먹고 저녁은 친구들하고 먹으려고 지금 점심시간에 맞춰서 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출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에는 서울대병원에 갔었고 토요일날에는 친구들이랑 파주 갔다 왔고 일요일 날에는 남편이랑 같이 사주 가가지고 카페도 가고 꽃놀이 꽃 구경도 하고 오늘은 또 친정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임신 후기에 접어들수록 안정감이 생겨가지고 활동을 하기에 더 심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몸은 무거운데. 왜냐면 이제 아기도 1kg가 넘었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된달까? 다 아무튼 오늘 청첩장을 받을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고요. 후배 한 명이랑 친구 한명 만날 건데 그두 명은 초딩 때부터 같이 운동선수 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고 결혼하는 친구는 아직도 프로팀에서 선수 활동하고 있어요. 노장툰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귀여 둥이들 안녕 너네 둘이 뭐해 거기서? 오우 빨랄아 우리 응? 사진 하나 찍줘 아니 괜찮아 못가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구만 아침 아, 쉬고 싶어? 아이고 예뻐하는 거 같으니까 지금 하기 네. 싫어서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아, 미쳤다 아이 <웃음> <피피. 웃음> 어, 축하해요. 축하해요 뭐야? 아 축하해요 <웃음> 안 돼, 임신.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언니 비 많이 쉬네아뭘 <웃음> 아, 다시 들어 근데 진짜 갔어 너는 찍어주겠어? <웃음> 뭐 찍어주겠어 뭐야 보이데 있을 줄 알고 직원 있으면 여기 서키고아고 <웃음> 어, 카드요 뭐야? 대꼬? 소플로? 대첩? 내가 내질어 녀석 정말 성숙해졌구나. 녀석. 고마워 비비야 진짜. 그냥 맹수는 못 먹어. <웃음> 그냥 맹수는 못 <아니>, 먹어. <웃음> 맹수는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수 <맹수만. 웃음> 생수. 아야 얼음 은 생수 생수를 맹수로. <S 웃음> <웃음> <웃음> 소스랑 <웃음> 같이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어, 이걸로 밑에 있는 소스랑 야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세요. 어, 나 손으로 찢어서 허리랑 같이 시면 되시고요. 네. 시다가라전 선수를 세 기자가 처음, 소개팅을 하겠다. 소개팅으로만다 처음 무사소개팅했다고 많이 혼자 지다는게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그 그런 거다 소개팅을 하겠다. 소개팅을 하겠다. 소개팅을 하겠다. 소개팅을 하겠다. 소개팅을 하겠다. 소 하겠다. 소개팅을 하겠다. 소 이모들의 카드 결제 현장 보고 있니? <웃음> 이 뭐였지? 앙주 비니 교정 보고 오면 안되냐로 너무 못 생기게 다갈기 <웃음> 가기. <갈기. 웃음> 이뻐이랑 <웃음> 브라운 싱글 공복이 맘이에요. <웃음> <공복인 누군가요? 웃음> 공복이 공복이 누군가요? 공복이 제배속 안에 지금 34년째 있는 공복이란 말이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웃음> 어, 찍고 있는데. <웃음> 다시 할까? 지 민경이가 편집하기 어려워해. 전 이러면 못 해요. 전자연스러때게 저렇게 빨간 불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또 MC 출신이잖아. 아역 배우 탤런트 아역 배우 출신. 탤런트 출신이잖아. 또왜 싫어. 창 피하단 말이야. 석주 <웃음> 씨 태었어 너희. 요 이쁜 년. 너 이상한 뮤지컬 뭐 노래 막 그거 있잖아 외계인어 같은 걸로. 지콩콩지 <놀놀라> 지콩콩지. <놀놀라> 아직도 기억나는 노 아니 어떻게 무어 너가 맨날 해가지고요. <해서> <놀라> 아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 이거 지금 누거아니저 문신충이에요? 문신충. 그내다모 <놀라> 이거 커, 커플 타투잖아 오빠랑 오빠랑 커플 타투 한 거잖아. 진짜? 어. 우리 친구들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몇년 만에 보는데도 얘네들은 너무 이제 초딩 때부터 오래 알아서 그런지 그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색함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어제도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보. 집에 아무도 없나? 여보, <웃음> 내가 왔는데 왜 집에 아무도 없나? 빨리 나와. 여기 와서 앉아서 이거 빨리 빨리 깔아봐. 아 느림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웃음> <웃음> 바디도 빨리 씻고 응? 싶다고 아, 바지는왜또안 입고 있어요? 여기 안찾요 카메라 찍혔으니까 이제 슬슬 아니가? 애들이 사줬어. 오 포장이 고스럽네. 앳도이? 앳도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웃음> 유명한 앳도이를 거기서 가서 같이 골라서 사줬어. 오! 모자야? <웃음> 귀엽지? 어. 이거를 인간이 쓸수 있는 거야? <웃음> 너무 작은데? <웃음> 그치? 일단 어, 신기하지 신발 이거 신는 거야? 실체로 양말이야? 양말이야? 어. 양말이 무슨 3만원이야 이게 어 아, 이거 2만 9천원인가? 300원짜리 양말 신고 있는데 나 <웃음>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 차병원 가는 날이에요 오늘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또 일산으로 오고 계세요. 진료 끝나고 엄마랑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목소리도> u <목소리도> 그러면 피자가 반복을 해도 돼요. Let's go push, p u 이렇게. 어, 그니까 좀더 강도 있게 해도 될것같다라고 티어스럽게 음. 안 입으니까 배고프한 게안 보이잖아. 음. 음. 아무튼 1대1 수업이니까 최대한 맞춰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야 돼. 이제 여기로 살 거야. 손수건 살때 같이 그게 귀여워. 제일 귀여운 걸로 사야지. 아, 레몬이야. 여름 속삭이... 이런 게 없는 게 좋거든.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약간 베이니까... 네 요거 사 왔습니다. 엄마가 사주셨어요. 베네쪼고리 세벌이랑 보닛 한 개, 그리고 속사개속사개랑 보닛이랑 베네쪼고리 요거 하나는 나팔꽃 모양으로 똑같은 브랜드 거예요, 똑같은 디자인 세트로 하면 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음 귀여워 따란 와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 내일 땡땡 붓겠는데 보스턴백 속에 뭐 넣어놨는데? 골프와 골프와라 지갑이랑 차키는 다 있어? 지갑이랑 차키는 다 있어? 응. 보스턴백 어디다 놓고 왔다고? 프론트프론트 그거 지금 알았어? 알아서 알았어 <웃음> 여주는 한번 바람테로 가자 <웃음> 강제 여주행이네 여주에 뭐 마시는 거 있나? 양... 오늘의 암주 응. 음. <웃음> 찌부 볼살이 좀찐것 같아. 돌렸. 머리카락. <웃음> 이거 봐. 이거는 입술 코. 입술이, 어, 입술이 두툼해. 머리카락 봤어? 머리카락 엄청 길어졌어. 음. 귀여워. 드리프는 튀김옷이 맛있어 맛있어 <웃음> 엄청 됐지 <뜨지? 웃음> 응. 진짜 귀엽지 않아?